여자 남자 이라던 거 해명하시죠. 아 당연히 엘드리치가 여자 아닌가요. 음. 음. 그 뭐였지? 전에 페나트로 페나트로 <웃음> 이상한 거 봤는데, 댁과 캐릭터 TS 버전 그려줬거든요. <웃음> 이게 어디가 어디가지? 아니 아무리 TS가 대세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나는 짐승이잖아요. 어떻게 나를 TS를 그릴 생각을 하지?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야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펄이들은 돈이 많은가? 어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렸 no! 내가 내가 살다 살다 TS를 받아보네 그래서 아나 진짜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아니, 솔직히 제 목소리가 되게 걸쭉하잖아요 남자 목소리 되게 걸쭉한데 이 목소리 가지고 이제 누나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볼겠네 진짜